이름! 임솔아. 네. 본명이에요? 아니요. 아, 아. 가짜 이름이에요. 가명? <웃음> 네, 가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원래 이름은 임은혜요. 어 이름 예쁜데? 네. 왜? 왜? 왜? 네,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어. 그게 이제 저희가 인터넷에 인물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은혜라는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어. 뭘 할까 하다가 어. 저희 집 원래 강아지 이름이 소라였어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그냥 좀 단순하게 사는 성격이어서 어. 소라? 이러고서 쳐봤는데 없더라고요 아, 임소라가 없으니까 네 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야겠다 이래서 네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구 임소라야 <웃음> 원래 스무살 때 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었 음. 오히려 일찍 결혼한다고 한 사람들이 더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안 돼요 근데 또 이제는 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약간 보는 눈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아직은 근데 아직은 괜찮은데 왜 네. 29살이면 그래서 아직 인연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웃음> 남자 스타일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은? 저는 약간 특이한데 저 우선 좀 까마잡잡하고 저좀 음. 털이 많은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좀 약간 야생적인 막나 남자 막 이러는 스타일을 아그막 <웃음> 아, 약간 네. 카리스마 있는 네. 그런 상남자 네. 아~ 그렇구나 <웃음> 자기 안에 변태가 있네 <웃음> 제가 약간 등치가 커서 음. 저를 지켜줄 수 있는 남자 그냥 어. 딱 봐도 되게 든든해 보이는 어. 사람 남자가 안기면 어머 무서워하고 남자가 안기면 <웃음> 그러면 정이 떨어지네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이 포즈 모델이 어떤 거예요? 포즈는 저희가 이제 자동차 옆에서 어. 이제 모델보다도 자동차가 더 빛나게 어. 이제 옆에서 서서 저희가 항상 한 시간 내내 웃으면서 아. 네, 고객분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게 하는 <웃음> 역할입니다. 어, 예, 화면 한번 보시죠. 예. 자 저런 거죠 포즈 모델이. 네 저거는 오토 살롱이라고 아. 튜닝카 아. 그런 전시회인데요. 아 예, 예. 네 그래서 약간 의상이 좀 어, 공격적인. 예. 공격적이다. 네.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웃음> 네. <웃음> 네. 수비는 없고 공격만 있는. <웃음> 예 저거 한번 네. 우리 스튜디오에서 한번 한아 제가 저를 차로 생각을 하시고 네. 제가 뒤로 돌아서 있을게요. 네, 어떻게 선생님. 잠시만요 한번 일어나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이, 아,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있을 테니까. 자, 네, 됐습니다. 주로 저희는 이게 차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서 있거나, 또 이게 본댁이라 하면은, 약간,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잠깐 이렇게, 선바하게 시중이. <웃음> <웃음> <그냥 웃음> 가끔 이렇게 얼굴 위주로도, 차 뒤편으로 가서도 약간 이렇게 포즈를 하고 네, 하는 편입니다 <웃음> 지금 보스에서 누가 그러는데 어 네. 되게 부럽다 <웃음>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웃음> 자, 술! 어 나의 내 삶의 활력성? 주정뱅이야? <웃음> <웃음> 그러면 아니요. 어? 주량이 어느 정도 돼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한 네 병도 먹고 소주인데 소주 병도 먹고 소주를요? 네, 전 소주만 먹어요. 소주만 가지고. 드세요. 네. 와인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아시고. 그냥 아. 소주만. 아. 네. 그렇군요. <웃음> 소주 네 병, 다섯 병.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면서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네. 음, 그렇구나. 그럼 주변의 친구들이 우리 소라 양은 성격이 어떻다고 해요? 저는 마시, 술을 마시기 전과 후를 많이 나고. 김소라는 <웃음> 술 마시기 전? 네, 술 마시기 전, 그다음에 술 쓰면 마신 쓰면 후에는 이문해. 이문에? 네. 이문에는 어떤데? 이문에는 약간 우선 아, 너무 하이 텐션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고 음. 제가 좀 술을 먹으면 음. 끝까지 먹는 그런 성격. 격이어서 음, 음. 애들이 그날은 집에 못 가거든요 이리... 그래서. <웃음> 네. 아, 완전히 야 이거 물귀신이구나 <웃음> 아니, 아니. <웃음> 형모양 저는 무슨 <웃음> 전 남편의 아. 그런 술상을 음. 봐주고 싶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항상 딱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은 어, 오셨어요 이러고 술상 봐우주고 새벽 5시까지 같이 먹는 거야. <웃음> 네. 아주 <웃음> 자 그것마저도 사랑하는 남자. 네. 어? 미래 의그 남자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어디에 계신? 여기 여기 여기 뭐, 보시고 아직 안 태어나셨을 수도 있고 어디 계실지 모르시겠지만 제가 술상 받을 곳 기다리겠습니다. <웃음> 아 임소라는 섹시하다. 한 <웃음> 아니란 거예요? 네. 저는 데뷔하고 단한 번도 섹시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제가 섹시하게 보이요 <웃음>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들어봤어요? 단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주로 어떤 이미지라고요? 저는 약간 청순하고, 어. 어, 약간 좀 그런, 단하고. 너한 번, <웃음> 너한번 죽어볼래? 아무리 저 혼자 포즈로 막 섹시한 척을 아. 해도 전혀 안 섹시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되게, 되게 의외네? 반전이네? 네, 아 네. 자기 스스로가 섹시하다고 느끼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전 스스로 섹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아, 아 저는 아, 근데? 반대야? 네 남들은 아. 섹시하다고 안 하니까 아 좋아요 그러면은 자 게임 속의 게임입니다 몸으로 말해요 <웃음> 자. 한번 네. 우리가 우리 섹시하다고 하니까 네. 임소라의 섹시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표정이나 뭐 포즈나 이걸로 섹시함을 제가 임소라의 섹시함 하면 저거 카메라 보시고 네. 그거를 보여주시면 돼요 네. 자 준비 자기 카메라 잡으셔야 되고요 자 준비 임소라의 섹시함 죄송해요 <웃음> <웃음> 아니, 왜, 아니, 자신감이 있어야지, 섹시함은. 어. 저도 다데 어, 야, 아 좋아요. 아, 좋아요. 내 네, 인정할게. 누가 섹시함을 부정하는 거야? 섹시하잖아. <웃음> 앞으로 임선아 섹시함 영광 검색어 아시죠? <웃음> 아, 섹시해요. 네. 어이 아,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자, 그럼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임소라는 지적이다. 뚱? <웃음> <뿜? 웃음> 아, 진짜 지적으로 생각해요? 저요? 남들은 또 지적으로 생각 안 하는데 자기만 지적으로 네, 생각하는 거야 네, 저는 약간 지적이라 나름대로 생각을 는니다 <웃음> 어떤 면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 지적이라고요? 뭐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진짜 앉아있으면? <웃음> 네. 아, 아, 지적인 거랑 앉아 있는 거랑 어떤 상관관계 아니, 그냥 이렇게 목표장을 이렇게 앉아 있으면. 백치미 아니에요? 아니요, 되게 지적이, 보이, <웃음> 지적이 보이는 거 같아요. 제가 거울로 <웃음> 봤을 때. 잠깐만요. 네. 제가 지금 네. 이걸 누구를 지금 내가 부른 거야, 도대체? <웃음> 아,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네. 앉아 있는 모습, 그냥 보석이 되게 지적으로 보인다. 네. 남들이 봤을 땐 비웃을지 모르지만 네. 나는 무조건 지적이다! <웃음> 네. 어야 <웃음> 좋아요, 그럼 지적인 포즈 한 번만 자, 아니, 아니, 임소라의 지적, 지적인딱 하면 포즈를 한 번만 잡아주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임소라의 지적임 여러분 지적이십니까? <웃음> 여러분 지적이십니까? <웃음> 예, 아우, 야, 재밌었어요 <웃음> 힘든 점은 좀 다이어트를 너무 꾸준히 해야 네. 되니까 그리고 뭐발 모양도 너무 안 이뻐지고 네. 좀 그렇다 다이어트를 하세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 중이고요 음. 제가 진짜 체격이 좀 있어서 아. 그리고 폭식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폭식증이요? 네막 몰아서 먹는 아. 그런 게 되게 심해서 그러면 그 다이어트 하는 나름대로 어떤 나만의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음. PT를 받아요. PT. 네. 꾸준히. 네. 정기적으로 음. 내가 귀찮더라도 계속 가서. 그냥 몰아서 음. 이제 피크 때든 한달 빡시게 배우면 몸이 딱 만들어지고 <웃음> 또 끝나면은 또폭식하고청수기와비숙기의 아, <웃음> <속수기만, 웃음> 차이가 네. 많다. <웃음> 그게 무슨 다이어트? 그게 무 다이어트야 진짜? <웃음> 아니 그것도 다이어트야. 네. 무슨 복싱 선수도 아니고 <웃음> <웃음> 그 임소라 양에게 술이란 술이란 나 항상 기쁘게 해주고 나의 남자친구도 대주고 나의 친구도 대주고 나의 부모님도 대주는 <웃음> 술 없이 못 살겠구나 아, <웃음> <여간> 술주정뱅이지주정뱅이야아니자세 <같은데. 웃음> <웃음> <웃음> 번째 그러면 네. 자 임소라 양에게 지적임이란 지적의미란 그 가만히 있어도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진심하네 <웃음> <같은. 웃음> <웃음> 자! 임소라 양의 지적임! <웃음> <웃음> 자, 게... 야, 이 얘기했어, 괜아 자, 이 시간 부로 지적임이란 어떤 그 의미의 개념은 다 바뀌어졌습니다 맞아요. 지적임은 이런 겁니다 <웃음> 소염 때문에 제가 거기 아,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